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언박싱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2015년 버전 LG 그램을 사용했었는데요 제노트북이 5년이나 돼가지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또 마침 이 맥북 프로 16인치가 작년 12월에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12월이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그때 사진 못했고 1월이 되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맥북은 이렇게 깔끔하게 상자를 개봉할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자가올라 <목소리> 여러분 맥북 프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써보는 맥북 프로라서 지금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빨리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맥북 프로라고 적혀있고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빡빡하네요 진짜 정말 너무 최고인데요 먼저 이렇게 레프 프로 16인치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런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의 애플 스티커가 있습니다 애플 스티커...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비닐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면은 처음 개봉을 하고 열때는 자동으로 부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키를 누르십시오. 개인 설정을 한번다 세팅을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애플 아이디를 까먹어서 이런 터치가 굉장히... 이렇게 밝게도 할수 있고 어둡게도 할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가로수길에 갔을 때이 터치바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베젤이 얇아요. 그리고 트랙패드도 굉장히 넓습니다. 시리아 문서 폴더 열어줘. 시리아 나의 다운로드 보여줘. 지리야, 날씨 어때? 지리야,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 것 같아? 터치 아이디를 설정을 하래요. 드디어 설정이 다 끝나갑니다. 설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플스토어 가로수께 가서 보긴 했었지만 정말 다시 봐도 화면이 시원시원하게 넓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운드가 정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유튜브를 한번 먼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제가 생각보다 막기인데이 스피커에 굉장히 제가 약간 까다로운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핸드폰 노래 틀 때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꼭 연결해서 노래를 틉니다 가장 좋아하는 샵 노래를 5초만 딱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이패드로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지금 이 소리는 제가 갤럭시 노트 10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게 맥북 프로였고요. 두릅니까, 두릅니까, 소리가 진짜 진짜 좋아요. 대박. 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소리가 좋게 나온다는 걸 상상할 을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게 넘길 때마다 팍팍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아직 제 맥북 프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일단 업데이트를 빨리 해봐야겠어요. 아 근데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아마 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팍팍 소리는 없어질 것 같아요. 어이 제가 제 처음으로 맥을 입문하는 거여서 하나하나 어떻게 가, 적응해 나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지금 빠르죠? 왜냐면 네. 네. 종료를 안 했거든요, 이제. 네. 네. 한글을 따라야 돼요. 네. 언제가다 가는 거죠? 이게 포장이. 튼튼하네요 가위 안들고 오셨나요? 그럼요 제가 택배를 빗퀄에서 받을 줄 몰라가지고 택배 받은 썰 풀어주세요 아, 제가 오늘 아침에 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신문사 때문에 이제 전화 가려고 길거리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서그 택배 에사 차가 있는 거예요. 계기를 탔죠. 기사님 오실 때까지. 기사님 오셔가지고 혹시 문자 보여주면서 이 택배 여기 있는 거냐 여쭤보니까 기사님이 어떻게 그 뒤에 문을 열더니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배 받았어. 신기한 경험하셨네. 요 이게 바로 운명이란 게 아닐까요? 저와 맥북은 운명이었던 거죠. 아. 나요? 두둥 대박 그거 아시죠? 지금 2020년인데 일사 버전까지 그러니까 그러 본인 그냥... 학권이라서 저거 써는 거잖아요 일사권 욕 맞는데 맞는데 좀 <웃음> 그만 따라하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뭔지 알죠? <웃음> 아, 이게 먼저 여기서 체험판을 깔고 치... 그 c d 키를 입력하는 방식이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글 유동해사를 <웃음> <안공예사를> 깔아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 캡인데 그 위에 그래서 저는 k 지 스타벅스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모두 동의를 해줍니다